Và chuyển bóng rất hay Không hề có đ ố i vị m a q u a Sẽ có cú hát trích hay không Và cùng sẽ h à o n g này Phá b ẫ y vị vị rất dễ dàng Một đường truyền lợi hại của Cú lên 4-0 Cú hát trích dành cho số 7 Thêm một trận đấu nữa mà m a q u a tiếp tục h i d ấ n của mình Sau cú bàn thắng อาทิปเคาะต่อสารัตจับบอลแรกดีต่อที่สุภชัยสุภชัยต่อมาถึงสุภโชคมีธีรทรเตะเข้ามาสุภโชคปั่นลูกแต่ยังตามจังหวะสอครับยังทำได้แล้วก็ยิงลูกนี้สวยงามครับจังหวะนี้ครับพี่โจฮาหลครับร่วมพูดคุยกับจังหวะนี้นี่นะครับเป็นยังไงครับก็ต้องชมมานะครับลูกนี้สุภโชคก็คือลักษณะที่เขาเคยทำต่อ 칼리리 여전히 최전방에 지키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. 이제는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4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하게 될 거예요. 꽝아 흘려줬습니다. 엘 l 슈팅! 골! 들어갔습니다. 이 슈팅! 골! 드네스! 아, 오다네베트 네, 얻을 수 있는 여기서 돌아서자마자. 네, 빠른 슈팅 타이밍이었죠? 그렇죠. 베테랑 칼리데이사도 막을 수가 없었던 티엘린의 묵직한 오른발이었습니다. 아, 예, 그래서 계속 살아가면서 에이사 골키퍼의 머리 위를 그냥 넘어갔어요. 예. 네 지금은 거의 무회전성으로 발등에 찬전. 어, 제... 아, 종료 직전에 어, 굉장히 골은, 중요한 골이죠. 네, 이 골은 베트남 대표팀에게는 정말 큰 힘이 큰 힘이 큰 힘이